안녕하세요, 이준성입니다. 오늘은 낙원상가에 갔었네요. 네, 낙원상가에 왔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살건 없고 그냥 근처 왔다가 오랜만에 대학생 때 느낌 느껴보려고 왔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. 정식 출시가 안됐더라고요 빨리 사버려야 하는데 갖고 싶은게 많이 있긴 한데 근떡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쓸모있는건 아니에요 살것은 없어 그냥 먹는거야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으러 갑니다 이거는 일했을때 먹었던 돈가스 같은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네, 이거는 그냥 뭐 가성비 산 맛에 먹는 겁니다. 집에 가는 길인데 건물이 철가드라고요. 우와. 치고 사버리는구나. 우와. 아 요즘 건물 붕괴 사고가 많아서 무서워서 좀 기다렸다 지나갔습니다 네. 그리고 또 어김없이 <웃음> 술을 먹었네요 그리고 이거 뭐지 홍대에 새로 생긴 뭐 예. 그런 베트남 음식점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뭐 가끔 집 앞에 있는 거 먹는데 오랜만에 먹으면 또맛있더라고요아 여기 여기 마제소바 죽습니다 뒤졌어요 여기 진짜 맛있던데요 홍대에 있는건데 뭐 도쿄에서 무슨 상을 탔나봐요 그래서 확인차 가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근처에 있는 또 부타동도 먹었죠 맛있죠 이거는 계속 생각나는 맛 그리고 뭐또 텐동 먹었네요 네.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으러 다닙니다 네. 네, 육회 비빔밥 기가 막히죠 예지 맛있어요 이게는 아, 근데 요즘 이런 그 가마솥밥에 나오는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입맛이 더우니까 없다보니까 뜨거운 종류는 이 가마솥밥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도 <웃음> 술을 먹으러 왔네요. 아, 여기 진짜 맛있어요. 네. 미카식당 네, 굉장히 맛있습니다. 맛있게 요 어, 되게 좋아 요쪽 식당에 가면은 뭐 예, 유명한 뭐 배우분들이나 뭐 회장님들 많이 오시더라고요. 네. 굉장히 네, 실력이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. 그도또 주삼까지 또먹뭐 뭐 같아요. <웃음> 두술 먹었네 네. 야 여기도 멋있네 야 이게 여기 멋있다 여기. 네, 여기가 이촌 쪽 한강인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여기만의 또 풍경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. 한 번씩 여기도 올 만한 것 같아요 네. 그리고 현대백화점 오랜만에 가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카스테라 또 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굉장히 뭐, 뭐, 뭐, 마곡 발산 쪽에 유명한 네, 냉면집이라고 하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이거 아 입맛 납니다 네, 이것도 뭐 예, 저야 뭐 일본 음식 킬러니까 규동을 먹으러 갔지 이거 네, 아주 가성비가 기가 막힙니다 네, 또 가마솥밥 먹네요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 가마솥밥이 아, 매력있어 밥다 먹고 이 누룽지를 다시 떠 먹으면은 아또 먹을 수 있어요.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왜 나왔죠? <웃음> 쉬는 날이라서 네 맛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아 오랜만에 라면 먹으러 가려 그랬더니 주말이라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그냥 근처에 있는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.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줄서있는거요 여기도 뭐 굉장히 뭐지. 비주얼적으로 네, 좋았는데 아,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거 음? 쩌우네 좀 쩌운데 간판이 겨우 노래방 왁싱 간판이어가지고 에이 배려바렛네 <웃음> 네, 하늘이 예쁘길래 한강으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네, 계속 지금 비가 오다 말다의 예, 소나기가 계속 오다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맑고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사진 한방 박아 놨습니다. 네, 하늘 보세요. 야, 진짜 씨. 아, 비행기 타고 싶다. 해외로 놀러 가고 싶다.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7월달부터 뭔가 풀어준다고 하는데 아직 해외여행은 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상황을 봐야겠죠 네 굉장히 이렇게 예쁜 하늘과 함께 네, 오늘 하루를 마무리 했습니다 네 이번주는 뭐 별거를 안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상이 많이 보여 있는 게 없네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네,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<웃음> 안녕